둘셋크래 아, 안녕하세요 싸이입니다 우! 오늘 뭐 하러 왔죠? 뮤직비디오 감상이요. 자, 우리 뮤직비디오 완성 거에 왔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빨리 빨 괜찮겠어. 요 자, 하나 둘셋 고! 오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뒤에 나 생겼다. 아, 제가 다뭐어 헐. 헐. 헐. 헐. 리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이나 헐. 헐. 나 헐. 헐. 헐. 헐. 이렇게 와그냥그 wow. 그냥 완전 처음보는 말이 안나오요 대박 대그 비디오 아니에요? 와작품작품그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에 여기 말는거아까아 <웃음> 어, 어? 말할, 솔직히 난지 말할 거 있었어. 뭐야? 원래 이거 지금 응. 여기서 정안나는데 각자 한 명씩 차를아차아아 아, 차를, 차를 이게, 아, 이게 차가. 네. 부스분이더라고요 5달 고 차는 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아요 어. 이게 움직이는 물지뒤 아마 는데저이 저는 두디에 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도랑새로 척도도 마음을 들었서아 이게 서 s 야에서 아, 디스 마이타 마이타 이쁘다!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딱 케이타 디에 타고 <웃음> 있는 거야. 데잘 어울렸어요? 어, 좋아요. 어, 이뻐 그때 좀 소리가 조금 들었는데 어. <웃음> 우 어, 이거 첫 차량이에요, 첫차량요 어, 첫차량 어 뭐야? 너무 놀라라 진짜 신기했어요. 와우. 어, 오 어,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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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쨍하게 어지샷했던거죠 발길이 음. 나오고 너무 아, 아, 아, 아, 좋아요 이때 진짜 무서웠죠? 아, 진짜 무서웠어 <웃음> 아, 진짜 무서웠어 여기 위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우리 흔히 하는게 아니라 진짜 완전 무서웠어 아, 앉을때 처음엔 이렇게 완전 뒤로 갔거든요 근데 뒤에서 하다가 감근님이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신게 말했는데 지 모니터링 우리 봤을 때 제일 멋있어 제일 멋있어. 네, 잘 나왔죠. 잠도 멋있어. 이뭐 뭐야. 와 이거 신기하다. 너무 아, <웃음> 위해서 이렇게 물을 따르면서 제가 이거를 받는 시나 진짜 노력해서 이 받고 한 거야. 촬영은 따로 했는데. 따로 했는데. 아, 내가 했어 아, 아, 아, 아, 이렇게 먼저 받고 제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이건 솔직히 연기같이 우리가 연기를 아, 잘했어. 아, 진짜 소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되게 캐치하면은 여기 사이퍼오피셜도 있고. 아, 맞아. 아 그럼 형. 어. 어, 그데메이사 가사, 가사도, 가사도 있네. 아. 가사 거, 아.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그 사이오시가도있가사도 예. 적혀 아, 와 세상 많이 다너네기 <웃음> 아, <웃음> <웃음> 신기하다. 뭐야? 동아리 필가어또어디지내기 오, 다행 진짜. 진짜. 마우였어요. 이때 반대 일단, 이마트 안에서 <목소리> 저렇게, 이렇게, 이, 꽃가루 수 있다는 게 말이 꽃가루... 안 되죠. 꽃가루가 알려주면서 분위기가 해성되니까, 슛텐션이 <목소리> 뭐 진짜 그게, 그게 있잖아. 무대에서 꽃가루가 막, 꽃가무대가갑가기 좀. 되게 멋있어진다고 마라. 하고이거은 나무를 하지 마라. 이나라나지이곳나이하하하하는데 이곳은 이곳은 라 이곳은 나 이곳은 이 나무를 지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하, 야! 아, 참, 아, 그 너무 좋다. 아, <웃음>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도다 좋은데 는는는나 이거 쿠로브에 아기자기한 키친한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또또제 스타일리스트분들께서 직접 다 맞아요. 저희 하고 있는 악세사진도 그렇고 다 보시면은 사이퍼라고 써있고 막형님 어, 이렇게 예, 있고 이런데하고 진짜 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웃음> 이시 <CD> 진짜 재밌거든요 빨리 봐야 돼 이틀 넘어져가지고 <목소리>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달라가는거 뭐야 마지막에 솔직히 이 차량이 제일이었어 맞아, 진짜. 진짜 와 제일 힘들었어 오늘. 진짜 춥기도 추웠고 뭔 체력적으로 했들지 아니 맞아 맞어 우리가 하는 거는 뛰는 거 밖에 없긴 했는데 그아 진짜 너무 추웠어 옥상에 나서 다 뚫려있어가지고 <놀람> 근데 이제 마지막 촬영이 저기였기 때문에 차영도다 빠져있었고 우리 여섯 명 선고 타한이 형이 이제 아 됐다 깜짝 놀랐어 철봉하면서 철봉 저거 찍으려고 철봉하고 있었어 아, 아, 아 진짜, 진짜 너무 추웠어 <놀람>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해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생아 노래를 아 으아, 으아, 이게 음. 와, 이런 이런, 이런 기분이구나 다른 다른 사람이 다른 분들이 어. 우리 노래를 불러주는 게 어.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출연해주기 음. 정말 감사해요. 첫 지훈이 형한테 너무. 맞아요. 이게 출연할 수 없었던 게다 응. 아, 저... 네. 지훈이 형두 분이니까. 어서 와가지고 같이 고생해주시고. 그것도 그렇고 우리도 뮤비를 찍는 게처음이었잖요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촬영할 때는 이게 어디에 쓰일지 모를 수도 있는데 막상 다 같이 보니까 어 평가 잘 쳤는데 다들 지금 었어 걱정 많이 하고 기대하면서 서와네 잘... 잘... 네, 저희 사이버 안끌려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